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어 블로그 아까 포스팅 하는 거 있죠? 네, 네. 다시 그대로 블로그 와볼까요, 여러분? 네. 블로그 포스팅 하던 거. 블로그 없는 사람 지 어떻게 했대요? 이거 하면 블로그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네이버 아이디하고 비번이 만들어지는 순간 여러분 블로그는 있어요, 그냥 있는데 사용은 안할 뿐인 거죠. 그래서 블로그 앱을 통해 가지고 앱을 통해서 포스팅 하는 순간 자기 블로그에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거라서, 블로그 없는 분은 안 계세요. 단지 본인이 운영을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소한 가장 간단하게 포스팅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PC로 포스팅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힘드셨는데, 지금은 PC보다는 스마트폰을 하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기왕이면 PC보다는 스마트폰으로 한번 포스팅 해보세요라는 지지에요 여러분. 그리고,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PC에서 포스팅을 해 보신 분들은 PC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예, 네, 얼마나 힘든지. 근데 스마트폰을 하니까 굉장히 손쉽게 포스팅을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 항상 제가 유튜브 때도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왜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못 하시냐면요. 이쁘게 만들려고 하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쁘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그저께 우리 이정하 대표님 영상 올린 거 보셨죠? 예. 네. 하도 안 한다는 걸 제가 억지로 시켜서 알겠는데. 편집. 의 힘이라고. <웃음> <웃음> 지금 예, 네, 2 0 0회짜리 편집하는 거요 4분짜리를 3분 정도 편집해한 1분 정도 잘라냈죠. 오. 지금 보시면, 보시면 조회수가 지금 올린 지 며칠 안 됐죠. 월요일에 올렸는데 한 6일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올렸으니까 한 오, 4일 정도 됐는데, 4일, 그죠? 4일 정도 올렸는데 한 208일 정도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떻게 찍은 거냐면 여러분 엄청 쉽게 찍었어요. 촬영하세요. 제가 스마트폰 들고 제가 찍어줬대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어... 그냥 제가 스마트폰 들고 손으로 그냥 제가 힘들더라도 들테니까 무조건 하라고 안하시면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 못하시겠대 근데 이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고객한테 브리핑 한다 생각하고 찍자 그렇게 하셨어 핸드폰 제가 그냥 이렇게 들고 찍어 준거에 들고 그냥 이렇게 들고 찍어 준거라니까 아무것도 안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0, 우리가 12주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영상 한 개를 안찍으셨는데 <웃음> 앞에다 대고 찍은니 찍잖아요, 여러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여러분. 그리고, 보신 것처럼 여기 이쁘지, 이쁘게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고요. 여기 지금 자막 처리만 한 거예요, 자막 처리. 그죠? 자막 처리 하면서, 뭘 했냐, 그러면. 자막 처리 하면서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부르 기억나세요, 여러분? 중간에 그, 오류들만 싹싹싹싹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쭉 연결되게 만들게 나오게 한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에 엄청 이뻐진게 한거 같잖아요 근데 그런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 채널에 가보면 디자인 보이세요? 이렇게요 네, 이것도 정원이의 부동산 이야기 한거를 부동산닷컴으로 제가 명칭 바꿔드리고 로고 디자인을 해드린거죠 로고 디자인 해주고 여기 채널 아트 보이세요? 여기요? 네, 아트 디자인 해드린거죠 그러니까. 그냥 없을 때랑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갔을 때랑 확실하게 차이가 깔끔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예 이거는 어차피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손댈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만 하면 그러니까 한번할때 제대로 해놓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큰돈까지 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기 맡기면 2만 원 3만 원이면 되는 거요 여러분 근데 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죠 <웃음> 네. 우리 그저최견 목사님은 제가 한거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잘안 계셔 왜냐 그러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왜 실천을 안 하는지 모르 실천만 하면 여러분 결과들이 나온다니까요. 항상 얘기하지만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안 하면 당연히 결과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모든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화되고 빠르게 하시는 방법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내용의 영상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내용의 영상들이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랑, 이렇게 디자인 따라서 한개 올라왔을 때 훨씬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네. 썸네일도 이쁘게, 그죠? 만들어졌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방법은 다 알려드렸어요. 방법은. 모르면, 와서 저한테 물어보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하면 된다고 하면요. 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요. 자.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어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제가 여기 윤병남 교수님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게 저처럼 이렇게 김유소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인물 나오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나오게 하나요? 여쭤보시더라고요. 여쭤보시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네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어 네이버에서요. 어? 네이버 인물 검색이라고 검색하면은요 네이버 인물 검색이라고 검색하면 인물 검색하는 게두 개가 나와 보이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거 마이 프로필 어, 마이 프로필 네이버 닷컴 보이세요 클릭하면 네이버 인물 검색 등록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대고 내가 등록을 하면 돼요 개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기다 등록 신청하면 네이버에서 한 3일 정도 걸려요 3일 정도 3일 정도 걸리면 여기에다 대고 신청하시면은 인물 검색이 나옵니다 우리 저기 저기 저기 권장님은 되실 거예요 원장님 하고 이렇게 개인 중개업자는 안 되셔야 되시네 개인 중개업자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데 어, 법인회사의 대표 어 특정 회사의 교수님 이해되시겠어요 특정 학교의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까지 아, 이렇게 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웬만해서는요 그래서 그 증명만 하면 돼요 뭐 졸업증명 서사라든지 이해되시겠어요 증명만 하면 거기에 내가 회사의 대표라는 것을 증명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이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수훈 목사님의 검색을 해봤는데 이, 이분이 나오시는 이분이 아니시죠 그죠 영화... 그죠 예, 네, 좀 틀린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네, 틀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명이꽤 많아 보니까 여기 공무문도 계시고 영화감독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서 요그래 제가 목사님이 혹시 목사님 하시기 전에 영화감독하셨나 싶어가지고 <웃음>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시면 돼요 우리 최기현 목사님 볼까요 이렇게 예 네. 네. 하면 인물 검색이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기현 목사님은 검, 등록하면 혼자만 나오는 거 혼자만 해 놓는 게 좋겠죠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상당히 효과가 커요 여러분 유명하게. 이, 이해되시겠어요? 이 그래서 법인회사의 대표이거나 이해되시겠어요? 특정해서 단체의 대표이면 여기에다가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하는 교수님은 그 회사에 강의하는 교수라는 사실만 증명만 할수 있으면 나오게 되니까 웬만하면 해주면 좋죠. 특히 이제 우리 나사라학교서 강의하고 계신 교수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 등록시켜버려요. 이렇게 직원시켜서요 그럼 그분이 검색했을 때따딱딱 나면 우리 나사렛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은 저렇게 네이버에 다 나와야 하는 순간 홍보효과 끝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어, 뭐야, 내게 네이버에 다 나온다고? 네. 그죠? 그러는 순간 나사렛대학교 우리 평생 교육분 네. 그죠? 네. 오! 하면서 보시지 않을까 여러분? 네. 그래서. 네. 아닙니다. 이제 개, 개인이, 개인이 하는 거 학교에서 단체로응시켜주는게 아니고요. 개인이 직접 해야 돼, 직접. 그니까, 개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직접. 그니까, 러 그거를 누군가 한 명이 조언만 해주면 되는 거, 분록할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면. 이, 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항상 마찬가지지만요. 마케팅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방식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아 블로그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지금 하면안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 내가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최고 대박 마케팅이 뭔지 아세요? 지금 진짜 이거 하나만 하면 그런 거안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한 마케팅의 방식이 하나 있어요. 책 쓰는 거예요. 네. 책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여기서 제가 볼게요. 보세요. 책을 쓰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을 검색하면요. 여기 이게 나와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책을 출판을 하면은요 여기에 네이버에서 자동 완성 검색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동 완성 검색돼서 저 저게 있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내죠 여러분. 저게 나오게 하려면 마케팅 업자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쏟아부어야 저렇게 나온다고 여러분요. 근데 책을 한번 쓰는 순간 한방에 나온다고요. 검들 검색됐어요. 책 쓰는 게요 여러분. 어, 책 출판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 마케팅 효과가 여러분, 가격 대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엄청난 효과를 바라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개인 중격자분들이책 쓰는 분들도 좀 계세요. 이게 약간 발행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변 소식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이 그냥 책을 써가지고요, 중개소 오면 한 곳이 나눠주면 되시거든요. 안 팔아. 그냥 줘. 왜? 여기다 홍보하려고. 마케팅으로. 그래서, 어, 가능하면은, 우리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통 학원 같은 데서 있잖아요. 교수님들한테 뭐 해요? 책을 출판하세요. 그러잖아요. 책을 출판하게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 같이 홍보가 된다고 여기 있어요. ISBN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이, 그 교수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사람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다 나오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요. 그래서 별도의 비용을 안 드리더라도 홍보를 할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인거죠 최적의 방법인거죠 그래서 어뭐 어쨌든 마케팅 수업이니까 수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혹시나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좀 어딘가에 내가 약간 좀어 크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서 네 이름 검색했을 때 내가 좀 널리 퍼져서 보여주게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처음에 책을 쓸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책을 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책 쓰기가 그렇게 쉽,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다 참고로 제가 쓴 책은 보지 마세요, 저거는요. 예, 저거는 진짜로 거짓말 못해. 검색되게 해서 나오게 하려고 쓴 책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갖다가 왕청 이쁘게 만들고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저는 4년, 어, 한 4년 전에, 아까 얘기했죠. 제이름 검색하니까 자꾸. 사이콘기 민서가 먼저 나오니까 저는 그런 사이콘 아니에요라는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일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책인데 그때 당시에 책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약간 썼어요, 죄송하지만 음, 편법을 약간 써가지고 제가 만든 거라서,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 저 책은 사서 보는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사서 보는 책은 아니에요 단지 저기에 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은 여러분 방법은 많이 있어요. 단지 그원리와 방법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모르면 저한테 이제 도움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라고 우리 또 교육 에 우리가 하는 목적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와 가지고 열심히 배웠는데 잘 모르면 자, 저랑 이게 얼굴을 텄는데 그죠? 와 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누구신데요? 그러면 생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제 수업도 안 듣고 제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도와드리기가 참 애매하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여기 오프라인에 나오고 이런 교육을 듣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인맥 관리하기 위해서 뭐또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반대로 저도 제가 새로 하는 과정이나 더 좋은 내용들이 있으도 여러분들이 아 그래도 저 교수는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강의도 열정적으로 잘해줘. 그러니까 저 교수가 하는 거는 그래도 가서 들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 라는 느낌들을 최대한 또 주려고 합니까또 와서 또 도와주시면서 또 가입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윈윈이 되는 방식으로 가자는 라 거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렇게, 어, 책을 쓸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안 되니까 그 방법은 뭐예요? 블로그를 하라는 거죠,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 블로그 포스팅을 할때 자기 이름이나 내가 키워드로 노출되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최대한 많이 집어넣게 되면, 넣게 되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돼서 나와가지고 할수 있는 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예, 한 가지만 더 그러면요 이것도 이제 끝에 가서 알주려 했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본인 어, 블로그 있잖아요 그죠 블로그를 홍보하는 방법이에요 블로그 홍보하는 방법이 만약에 저는 이제 다비플라워라고 이렇게 검색하면은 꽃집이 하나 나와요 보이세요 다비플라워라고 검색하면 꽃집이 하나 나오죠 보이세요 이렇게요 이 꽃집 하나가 딱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교재 맨 마지막에도 다비플라워가 있죠 그죠? 네 교재를 끝까지 안 보셨으니까 모르겠죠 그죠? 맨 마지막 교재 맨 마지막 장에 이 다비플라워가 있어요 이걸 왜 집어넣었냐 그러면 어, 와이퍼 꽃집을 하거든요 와이퍼 꽃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꽃 시키시는 꽃 시키라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자 다비플라워라고 검색 자, 교재에 보니까 그 다비플라워가 있어 이해 되시겠어요? 누군가가 꽃집을 얘기했어 꽃집 명함을 받았는데 다비플라워가 돼 있어 근데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검색해봐요 안 해봐요? 해볼 거거든요. 바비플라워쳤는데 네. 되게 안 나오고 만약에요, 저게 없으면은요 보세요. 없으면 요 밑에 있는 이거밖에 안 보일 텐데 이해되시겠어요? 바비플라워가 어떤 꽃집인지 몰라,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딱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잘 보세요. 우리 중개업사 상호 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정1번네상정1번자 네? 상정 1번지 한글이 영 맞나요? 영어의 한글이에요? 한글이요? 한글이요? 네 당장 1번지 부동산 하면은요 지금 뭐가 나오냐 그러면 플레이스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거 나오니까 본인이 당장 1번지 부동산을 주변에 아무리 광고를 해봐도요 광고를 해도 내 부동산을 못 찾아 네이버 들어왔어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다비플라워처럼 당정 1번지 부동산 하면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에 요 사이에 이해되시겠어요? 요 사이에 아까처럼 이렇게 당정 1번지 부동산하고 블로그 주소 딱 나와서 클릭하면 이동되게 만들어 놓으면요 은 그러면 누군가가 당정 1번지 부동산 딱 검색했던 순간 내 블로그 바로 이동시키죠 내가 홍보 바로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키워드 광고고 파워링크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용이 여러분 없잖아요 내가 아무도 없지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데 얼만 줄 아세요? 클릭당 70원이요, 70원 여러분. 지금, 우리 와이프 거는요, 제가 10만원 넣어놓고 6개월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홍보 효과는 끝내주죠.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이해되시겠어요? 클릭 한번에 들어오는 게 70원인데, 여러분. 안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번 클릭하면 700원이고요. 100번 클릭하면요, 7,000원이고요. 만번 클릭하면 은 7만원이에요, 여러분. 만 명이 클릭해서 들어올 정도면 끝내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들어왔는데 검색됐는데 없어 이게 없으면 내그 회사 찾내 종교업소 찾다가 시간 다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그상호로 검색했을 때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에 딱 하고 튀어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70원짜리라고 여러분 안 비싸요 여러분 아 플레이스? 아니아니 아니. 플레이스가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파워링크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 거요 파워링크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거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검색했을때 자기 채널을 검색했을때튀어나오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튀어나오지게 개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파워링크 광고 하는 건데 우리가 파워링크 광고까지는 제가 이제 교, 이제 수업 교재는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얘기죠 해야 되는 영역 할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사, 교회의 이름이 새생명교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새생명교회 하면 똑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새생명교회, 새생명교회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새생명교회를 못찾아 여기서 어느 교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새생명교회 했을 때 여기 아까처럼 새생명교회 딱 나와서 클릭하면 바로 우리 교회를 이동시켜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그죠? 예, 찾아오기가 쉬워지겠죠? 예, 그게 파워링크 광고라, 파워링크 광고 근데 과거에는 이 광고가 엄청 비쌌거든요, 여러분. 무지 비쌌어요, 돈이요. 근데 지금은, 어, 키워드 경쟁력이 센 거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전부 70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는 게. 해가지고, 이 광고를 해가지고, 여러분, 새생명교회 쳤을 때, 딱자기상호 나오고, 우리 중개업소 이름 쳤을 나오게 하면은, 중개업소는 굉장히 좋죠. 명함 뿌릴 때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그니까 러 탕정 1번지 부동산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라고 해주면 되는거예요 그럼 내것 밖에 안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이동시켜가지고 소개를 하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유도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이 있어가지고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는 얘기죠 아주 좋은 방식 이게 네, 스마트 레이스 네, 네. 아닙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래요 그걸 어디서 하는거냐 그러면은요 네이버 광고라고 들어가면은요, 광고라고 들어가면 이렇게 네이버 광고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나오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 네이버 검색 광고 사이트가 나와 보이세요? 여기 들어가서 당연히 회원가입해야 되겠죠?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아직도 3만 원 남았네요. <웃음> 광고 시스템이요 광고 시스템. 광고 시스템 들어가면은요, 여기서 캠페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자. 그 캠페인이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네, 캠페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광고를 할수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여기 다비플라워를 만들어 놨는데 다비플라워라고 치면 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70원짜리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네, 70원.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디비랜드도 해놨나 모르겠네 이 노출 제한 걸렸네 디비랜드는 네, 디비랜드는 노출이 제한에 걸렸어요 제거는요 네, 주소 때문에 주소 때문에 걸린 건데 주소가 네.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본격으로연결되게 그렇게 해도 되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연결하셔도 되고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연결해도 되고, 내가 유튜브로 연결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내가 연결하고 싶은데 있잖아요. 연결하고 싶은 데를 링크를 걸게 해서 연결하면 돼요. 연결하면 은 자, 어, 개념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광고 마케팅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거지,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방식은 꼭 저한테 안 배우셔도 여러분, 주변에 광고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은 다 알아요. 어, 알고 있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물어보셔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거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 우리 수업 때는 이걸 다 못하는 이유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 유튜브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 그냥 교재 뒷부분에 살짝만 방법만 알려놓은 거고요. 알려놓은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거를 공부,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분들은,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네이버 광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책 쓰는 거, 블로그,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식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래도 시간 안에 손쉽게 할수 있고 효과가 높은 걸따지라 그러게 되면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 방법에서 용, 종류들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만 갖고도 불가능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블로그하고 유튜버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그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해드리는 거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해야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면 이제 점점 확대 나가는 거예요. 블로그 유튜브가 잘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또 키워드 광고를 확대하고 이해되시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많은 거예요. 지식인으로 확대하고 거기에서 네이버 포스트로 또 확대하고 이렇게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펼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할수 있으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마 힘들 거예요. 어쨌든요. 혼자서 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어. 뭔 얘기 하다 또 범위가 또 넓어졌네요. 최대한 좀 좁혀서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다보니 자꾸 넓혀졌는데, 결론은 그거다. 블로그하고 유튜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뒤로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하면 좋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이버 인물 검색에서 검색 안 돼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안 돼서 나왔는데, 이해되시겠어요?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파워링크 광고 안 했는데 지금 한다고 래가지고 당장 뭔가 큰 효과를 바란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블로그는 유튜브는요 하는 순간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하는 순간부터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자산이 된다고요 여러분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래서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으로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갈게요, 그러면. 다시 진도 네. 뭐, 어, 추가로 더 질문 있거나 그러신 게또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면, 네. 책을 제대로 네. 한번 썼는데, 네. 예명으로 썼더니. 안 나오죠, 당연히. <웃음> 책을 쓰셨는데, 예명으로 쓰시면 어떻게 나를 노출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웃음> 자기 이름으로 책을 써야지 노출이 되겠죠? 네. <웃음> 네. 그래서, 아니면 계정판 내면서, 계정판에 ISBN 새로 등록하시면서 본인 이름으로 하시고 제목이 중요하니까 제목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목에. 아니면 예명으로 만약에 칼다으로 했으면 칼닥의 영어 이야기 같은 그런 제목으로 칼다이라는 단어를 좀 제목에도 써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목에서 그렇게 검색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윤 교수님이 본인 이름으로 검색되게 하고 싶으시면 제목에도 그니까 거기 이름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더 낫습니다. 더, 어, 그, 그 마케팅 방식이에요. 네, 네. 한번 해놓으면 이건 한번딱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에 손댈 일이 없어요. 한번딱 세팅해 놓으면 그러니까 어, 한번 해보세요. 어. 저도 그책 선지가 4년이 넘었는데 까짓도 나오잖아요. 네이버에서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오거든요. 어. 그때 당시때 이제 스마트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주는 스마트폰 교육. 제가 이제 재능 기부한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거기 동네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강의를 해요. 뭐 돈을 받고 하는, 하긴 하지만 그뭐 차비도 안나는돈 <웃음> 받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 보고 좀 공부하라고 쓴책이 아주 얇게 그냥 뭐 진짜 와이파이가 뭐고, 음그 다음에 뭐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 그런 걸 썼던 건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의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네. 자 이제 계속 해도 될까요? 그럼 이제 요거를 포스팅한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 어, 수정 수정이란 뭐냐? 그러면 좀 이쁘게 만드는 거 있죠. 이쁘게 만드는 방식하고 이거를 어떻게 좀더 조정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중간에 만약에 엔터를 쳐서 이렇게 분류 시켰잖아요. 자, 엔터 쳐서 분류 시킨 다음 이 사이에, 사이에 뭐 제목 같은 게 들어요. 가 제목 같은 거 이해되시겠어요? 이 사이에나 제목 같은 걸 집어넣을 건데 잘 보세요 어떻게 집어넣는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점, 점, 점 보이세요? 점, 점, 점을 터치하면, 터치하면 여기. 터치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인용구라는 게 있어 보이세요 인용구 보이세요 예, 인용구를 터치하면요 터치하면 우리가 블로그 포스트한테 반해 보던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 안에서 저런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할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나사렛대학교 영생교육원 예, 블로그 온라인 마케팅 가정을 해야 되겠네 네. 온라인 마케팅 자 요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 훨씬 눈에 띄죠 그죠? 네. 눈에 띄죠 그죠? 자, 요렇게 제목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게 인용구라는 거예요저가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이 인용구를 만들어서 넣으면 좀더 이쁜 포스팅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됐나요? 그리고 중간에 또 어떤 분들은 자 어떤 분들은 자 어떤 분들 여기다가 거기 스티커 같은 거 있죠? 스티커. 그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예, 점점점 눌러가지고, 아, 누르기 전에 참 죄송합니다. 네 누르기 전에 여기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게 스티커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터치하게 되면, 터치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예쁜 스티커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죠? 이런 스티커들도 중간에 집어넣으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글쓴 거에다가 대충 인용 과하고 스티커만 딱 집어넣어도요. 포스팅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여러분 네, 포스팅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그리고 글자에도 색깔을 집어넣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있는데 글자의 크기를 색깔을 집어넣고 조정하는 거는 어, 이번 시간에는 안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하시고요 하시고 보통은 그냥 저는 현과화에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과화를 하시는 게요자 그리고 그러면 자 이렇게 내용과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딱, 이제 중요한 거보여드릴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 사진에 보면은요, 대표라고 찍혀있는 사진이 하나 있죠. 보이세요? 예. 네. 대표라고 찍혀있는 사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썸네일이라는 거, 썸네일. 이게 뭐냐면, 자, 보여드릴게잘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신축, 나사렛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고 한번 해, 해볼게요. 나사렛. 음. 대학교, 선생, 교육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요, 뷰에 가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칼닭,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제 1등으로 나네요 오! 그죠? 우리, 어, 닥터윤의 영어 이야기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경쟁하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오른쪽에 요 화면 보이세요? 이거 이게 썸네일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쓴 글에, 이해되시겠어요? 호스팅한 글의 이미지에 대표라고 찍혀 있는 게 제일 먼저 거기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사진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대표라고 지정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다른 이미지를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진을 터치하고요. 터치하면 왼쪽에 이렇게 대표라고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이걸 터치하면은 이렇게 대표가 바뀌었죠? 이 이미지가 썸네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위에 가서 내가 이 사진을 그대로 쓸거야 터치하게 되면은 요게 또 대표가 되는거죠 대표는 대표 사진은 한 장만 지정할 수 있어요 한 장만 그한 장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한 장이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자오 우리 박기자님께서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웃음> 근데 썸네일을 살짝 잘못했죠 그죠? 위 아래가 좀 잘리게 썸네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네. 요런 부분들 네. 자,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개념은 그래요 여러분 개념은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대표라고 찍혀있는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할 때잘 보세요 포스팅할 때 손가락이 있죠? 손가락으로 내가 원하는 글씨도 마찬가지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스티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꾹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 은요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보이세요? 이동을 시켜서 순서를 내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글씨를 썼다 그래가지고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왔다 갔다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물건 찍을 때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하면서 사진 찍고 말하면서 힘들잖아요. 뭐예요? 가면 사진부터 다다다다다 찍어. 쭉 넣어놓고, 이해, 뭐, 이해 되세요 그래도 거기다 대고 포스팅에 말을 딱 했어. 어떻게 그러니까 순서 가바뀌었어면 언제든지 순서를 조정해야지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등록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 등록하기 전까지는요.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글씨도 마찬가지에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글씨도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죠 네. 스티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됐나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꾹 누르고 원하는게 갖다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나 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진과 사진이 겹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꾹 눌러가지고, 이 사진을 위로 올려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냅두는 거죠. 이렇게. 나란히. 이해되시나요? 최대 몇 장까지? 세 장까지. 그래서 영, 이, 호스팅 하는 거 가끔가다 저렇게 돼 있는 사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제일 많이 쓰냐면, 다시 분리시켜 놓고요. 이런 경우죠. 제가 사진을 한장더 찍을 건데, 사진을 제가 가로로 찍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는 세로로 찍는 거죠. 우리, 음? 우리 윤선생이 한번 찍어볼게요. 사진을요. 윤선생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동교신까지 나오거든요. 그 찍었죠. 그죠? 이 사진을, 이 사진을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확인으로 등록하면, 이 세로 사진이 너무 뒤로, 보이세요? 가로 사진에 비해가지고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얘를 눌러서 옆에다 갖다 놓는 거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배치가 돼요. 또, 끊어졌네. 아, 참. 끊어지지 마라. 제발. 네. 나와라. 음, 왜 이렇게 잘 끊어질까요? 다시. 이제 슬슬, 네. 그런 연이 별로네요. 자, 연결 또안 되네. 종료했다 다시 할게요. 네. 이게, 이게 참안 안, 꺼내지면 참 좋겠는데. 그죠? 자, 다시 볼게요. 네. 자, 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보이세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아까 보시는 것보다, 그죠? 훨씬 좀 깔끔하게 배치가 됐죠, 그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을 훨씬 줄일 수있다고 보여주면서요. 네, 이렇게 사진을 겹칠 때 가로와 세로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가로와 세로 사진이 동시에 겹쳐질 때는 이 방식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 방식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 방법이 아주 멋지다. 괜찮다. 네. 그래서 그런 방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점은요. 겹치기 전에 편집을 해야 돼요. 두 개와 사진이 겹쳐지면은요, 편집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니까, 사진을, 어, 편집을 해야 되면은, 일단은 사진을 먼저 분리시켜야 돼요, 이렇게. 분리시켜놓고, 이해되시겠어요? 이 사진을 편집을 하시는 거죠. 자, 사진 편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화면을 터치.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마술봉처럼 생긴다, 마술봉. 보이세요? 이 마술봉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을 편집하는 화면으로 들어와요. 거기에 밑에 보시면 자르기 부터 많이 있죠 그죠 예, 자르기 모양 눌러가지고 좀 짜, 잘라볼게요 각도도 조절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분만 좀 나오게 네. 그럼 딱이 분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V 오른쪽 하단에 V 보이죠 V 그죠 예, V를 딱 누르면 누르면 딱 편집이 끝납니다 이렇게그 다음에 여기 완료 버튼 보이세요 예, 완료를 딱 누르고 들어가면요 은 이제 편집이 아까 키보드, 노트북 부분이 싹 사라졌죠. 깔끔하게,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눌러서 집어 움직여서 넘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겹, 사진을 겹치기 전에 편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다가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자막을 집어넣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터치한 다음에 마술봉, 지 마술봉. 마술봉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서명이라 보이세요? 서명? 예, 서명을 클릭하면 여기다가 원하시는 글씨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텍스트 누르면 내가 여기다가 필요한 글씨를 예, 터치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저는 이거를 지우고요. 터치해도안 되나? 자, 저는 나사렛 대학교 평생교육원 온라인 마케팅 과정. 이렇게 해서 제가 수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글씨를 입력하신 다음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했고, 자, 이렇게 글씨를 썼죠, 그죠? 쓴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B가 굵게 하는 거고요. U가 밑줄 걷는 거고요. 팔레트가 색깔 바꾸는 색깔. 배경 색깔이나 글자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색은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배경색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 v 자으로 나가볼게요. 나간 다음에, 이거를 손가락으로요. 터치한 다음에 움직여서, 내가 원한 위치와 사이즈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원한 위치와 사이즈 집어넣고, V 누르고, 완료 누르면, V 누르고, 완료예요 누르게 되면, 이 제목이 짠하고 들어가 있는, 그지? 보이세요? 네. 제목이 짠하고 들어가 있는, 네.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포스팅 글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PC에서 굳이 안 해도,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사진에다 글씨 쓰고 편집하고 다할수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PC를 안 가셔도 된다고 해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대다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요. 자, 내려서 네, 꾹 끌리게 해서 이번에는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면 이렇게 아까보다, 그죠? 사진이 훨씬 융교수이잘 보이죠, 그죠? 아까는 좀 조그맣게 보였는데, 그죠? 이 사진만 집어넣으니까요 네. 네네. 저제 하다 보면 오타가 나오거나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 보통 한글 프롬 같은데 되돌리기라 제가 시로 이렇게 이전 이렇게 해서 네. 그 되는데 이거는 크게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아 오타가 났을 경우에 되돌리기 기능이요. 네. 보통 내가 만약에 이거를 편집한다고 이렇게 꾹 눌러서 하다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를 이제 텍스트를요. 꾹 눌러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실수로 그저 이걸 잘라내거나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 실수로 잘라내거나 없애버렸을 때 한번 볼게요. 이거를 실수로 내가 잘라내기 했어. 그죠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되돌리기 해야 된다. 그죠 다시 꾹 눌러가지고요. 잠깐만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되돌리기 기능이 있죠. 그죠 네. 터치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이렇게. 네아 네. 그래 그냥 꾹 누르고 다시 누르시면 돼요꾹 누르시면 네네 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맨날 쓰시는 기능들이 아니니까 조금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 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포스팅 하는게 굉장히 쉽지 않나요? 왜? 네. 그냥 내가 포스팅 해야지 그러면 좀 마음 먹고 하면 한 10분, 15분이면 깔끔하게 포스팅 하나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PC용 포스팅에 힘든 게 뭐냐, 이유가 뭐냐면요 PC에 딱 앉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생각을 해서 내가 써야 되니까 다음에 가서 써야지, 그래다가 다 까먹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내가 써야지 하니까 어떻게 남의 글을 보고 뺏기는 거죠. 기존에 썼던 글을 보고 대출 수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하면 바로 현장에서 보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뺏기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겠어요? 포스팅 자체가 현장에 있는 내용을 그들 보면서 싹쓰는 거기 때문에 훨씬 좋은 포스팅글이 나온다는 라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스마트폰으로 포스팅을 해라 그게 훨씬 낫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예쁜 포스팅글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걸 하는 얘기 이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 자, 마지막에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어, 이게 제 아이디로 로그인 이된게 아니구나. 자 위에 보시면 이 보이세요? 위에 보시면 등록을 누르는 순간 어 등록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 누르는 순간 바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누르는 순간 네이버 블로그 올라가는 거예요. 포스팅이 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근데 등록하기 전에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게시판이라 적혀있는 글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 글을 전체 공개할 거니 이웃 공개할 거니 서로 이웃 공개할 거니 비공개할 거니 나오죠 그 위에 보시면 카테고리 보이세요? 본인이 올리는 글 카테고리 있잖아요 카테고리 어떤 카테고리에 이영이 이 글을 올릴 거니 그지 이해 되시겠어요? 아파트면 아파트 분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분류해서 올리는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 추가 보이세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카테고리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새로운 카테고리 좀 내가 만약에 뭐 이제 뭐 분류 카테고리 분류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주제별로 분류시켜서 그 주제에 맞는 포스팅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주제에 맞는 포스팅을 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검색 허용되는 당연히 검색이 허용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안 해놓으면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되는거예요그 글이요 그 밑에 보시면 글쓰기 설정 보이세요? 하셔서 꼭 하나 해야 되는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감 허용 보이세요 공감 허용?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체크를 안해놓으면 내글 밑에 하트 그림이 안보여요 자기가 쓴글 밑에 우리가 유튜브로 따지면 좋아요 버튼이 있지 좋아요 버튼 그 버튼이 공감 허용이라는 버튼이에요. 블로그에서는 좋아요 버튼이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놔야 내글쓴거 밑에 하트 그림이 보여. 그걸 눌러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고요. 그다음에 밑에 나가면은요, 나가면 태그 편집 버죠 태그. 이 태그가 여러분 중요하죠, 그죠 외부에서 검색될 때 필요한 태그들 있잖아요, 그죠이 태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배우신 거예요. 태그를 다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하신 다음에 네. 입력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등록 버튼 보이세요? 등록을 딱 누르면 그대로 블로그의 포스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 하나 포스팅하는 것까지 완성시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네.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남의 아이디로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제가 보니까. 모두 선택이 있지? 네. 한 번에 다 선택이 안 되는구나. 이건 어쩔 수 없겠네요. 자, 이게 지금 제 아이디로 돌아서야 되는데 제가 다른 분도 한번봐드린다고 한 제가 그분 아이디 비번 받았다가 로그아웃을 안 하고 <웃음> 남의 거지좀 보고 있는 중이네요. <웃음> 그분 당당하시겠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있지, 그죠 여러분, 네, 블로그 포스팅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보시고, 이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만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에 해당되려나 아니면 다른 분도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저를 보실래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일단은 포스팅이 끝나면, 우리가 이 블로그 포스팅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나한테 전화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보고 나한테 연락하세요, 그거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필요합니까? 광고. 그죠? 광고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손가락으로 딱 터치하는 순간 전화, 전화번호로 연동되게 해줄 거예요, 전화기로요. 그럼 여기다가 상담문의 그런 이미지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이미지 하나 갖고 와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거나 갖고 올게요, 제가. 그런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얘 하나 갖고 올까요? 금빛 부동산? 아니면 이거 누가 광고가 되니까 안될 것 같고 제가 그러면 음, 제 얼굴 하나 갖고 오죠 뭐 너무 노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자 이거를 너무 기니까 좀 자를게요 네 얼굴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이게 이게 그냥 상담 문이에요 상담 문이 여러분 상담 문의 번호예요 그래서 저걸 저 얼굴을 터치하면 뭐예요 전화가 딱 되게 이해되시겠어요? 전화가 되게 만들어줄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죠. 그죠? 저기다 되고 저기다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은 사진을 터치하면은 편집하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쇠고리처럼 생긴거 보이세요. 그요 이게 링크 링크 저걸 이제 사진을 터치하면 어디로 보낼래? 라는거예요 어디로 이해되시겠어요? 여기다 대고 내가 www.naver.com 이렇게 치면은요. 네이버로 가고요. www. 어디로 보내라 그러면 그 주소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터치 하면 우리 교회로 보내도 되고, 우리 홈페이지로 보내도 되고, 우리 블로그 주소로 보내도 되고,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있는 요이 요, 요 주소의 주소. 이해되시겠어요?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클릭해서 URL 주소를 입력하는데 URL 주소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텔. 텔이 전화번호죠, 그죠? 텔. 땡땡. 요렇게. 이해되시겠어요? 텔하고 쌍다운표를 한 다음에요. 010 땡땡땡땡땡땡땡땡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입력, URL 주소 대신에 저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텔. 땡땡 하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저렇게 입력하잖아요, 그죠?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이제 등록하셨죠. 이제 이 글을 등록하잖아요. 이 포스팅 글을 등록하면은 그때 누군가가 포스팅을 보고 이미지를 터치하는 순간 전화기로 유동이 돼요. 그 전화번호가 탁 찍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화 버튼 딱 누르면 이제 통화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되세요. 그렇게요. 개념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디서 만드냐면 어디서 만드냐면 먼저 이미지를 클릭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열쇠고리 틀이 생긴 게 보인다, 그렇죠? 세고리, 세고랑, 예, 세고랑이랑 그렇고, 예. 그죠 얘를 클릭하면 여기다 대고 뭐 쓴다고요? 원래 인터넷 접속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텔 땡땡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적는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핸드폰에서는 전화가 연결된다. PC에서는 안 먹혀지죠. PC에서는 당연히 전화기가 없으니까 안 먹히고 핸드폰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터치하면 먹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포스팅한 글을 등록한 다음에 해보세요.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돼요. 여러분. 등록한 다음에 그 여기 나가서요. 여러분. 여기 등록 완료 있죠. 등록 누른 다음에 누른 다음에 터치해보세요. 전화가 이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갑니다. 여러분. 그 저는 지금 못하는 게 이게 제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게 아니라서 이 잘못했다가는 네, 그죠? 네, 남에게 지금 그거 될것 같아가 지금 제게 아니라 서 제가 지금 못합니다 죄송한데요 여튼. 그래서 이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면 전화까지 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포스팅하는까지 마무리해드렸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아, 부동산, 가 어, 어 표시 광고법요? 표시 광고는, 어, 지 질문하신 게 이제 표시 광고법 질문하신 건데, 부동산 쪽 매물 올리는 이제 매물 광고. 매물 광고는 전부 표시 광고법에 적용되는 거라서, 일단은 올리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올리게 되면 무조건 무조건 매물광고는 표시광고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 팔리면 그 매물을 올렸는데 팔렸잖아요. 무조건 내리셔야 돼. 무조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이제 그 나머지는 제가 마무리해 드릴 텐데,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죠. 네, 스마트폰에서 블로그 포스팅 마무리했고 이제. 교재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30분 정도 교재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보면서 제가 최종 마무리 해드릴게요 교재. 자 여러분 교재를 그러면 한번 네, 꺼내 보시겠어요 네. 자 교재를 한번 꺼내 보세요 네. 그럼, 그럼, 한테 대신 측좀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채목선에 대신 전달해. 자, 그, 자, 블로그, 이제 교재 순서를 쭉 받을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450페이지 이전까지는 다 봤어요, 여러분. 예, 지난번에 수업 때까다 봤고, 45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세요. 교재는요. 4 5 0페이지부터요 되셨어요? 넘겨도 될까요? 네. 45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세요. 450페이지. 네. 자, 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451페이지 쭉 넘길게요. 그냥 천천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똑같은 방법인데 지금 저랑 수업한 내용이죠. 그죠? 네. 수업한 내용을 제가 또캡처를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블로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블로그 앱을 다운받는다. 그리고죠? 설치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로그인 한다. 글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로서 글을 쓰자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쭉 넘길게요. 그 다음에. 사진을 편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린 거고요. 편집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집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쭉쭉 우리 지금 했던 내용들을 그 교재에서 그냥 제가 상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을 한 다음에 교재를 천천히 보시면 여러분 중간에 빠졌던 부분들도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잘 모를 때또 천천히 교재 보고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교재를 제가 빡세게 만들어 놓은 거라,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잘 따라 하시면요. 자, 넘어갈게요. 넘기기 위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에디터라는 게 이제 46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PC용 편집 툴이에요, 여러분. PC용 편집도. 근데 우리가 PC 수업은 안 했으니까. 근데, PC나 스마트폰이나, 어, 자, 보세요, 여러분. PC에서 기능하고 스마트폰 기능이 있어요. 어느 게더 좋을까요? 당연히 PC가 좋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능 있죠? 그건 전부 p c 다있다고 여러분 그리고 PC는 스마트폰에 없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금 저랑 같이 했던 기능이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 PC에서 된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이 되는 거예 여러분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추가 기능들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PC에서 편집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기. 2.0은 안 쓰는데, 여러분. 요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스마트 에디터라는 게 2.0이라는 게 있고요. 스마트 에디터 1이라는 게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어, 스마트 에디터 2.0은 왜 제가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가끔 블로그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잠깐 보, 보여드릴게요. 블로그에 보면은, 블록에 가 보시면 이게 아래쪽에 이렇게 위젯이랑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보이세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이 돼요 보이세요? 예 네, 이걸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위젯이란 위젯 근데 이 위젯을 개인들이 다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하시는데 이 위젯을 만들려면 스마트 에디트 2.0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 스마트 에디터 1으로 통일을 하면 되는데 어 2.0을 계속 유지를 하는 이유가 이 위젯을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없애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지를.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재 보고 계시는 이 2.0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근데 위젯을 안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필요는 없어요. 스마트 에디터 1이라고 보이는 이 화면 있죠? 요거를 대부분 안에 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해되셨죠? 그죠? 네, 조금 넘길게요, 여러분. 개념. 네. 당연하겠지만, 스마트 에디터 1은 더 좋은 PC와 더 좋은 사양에서만 되는 거고요. 크롬에서 쓰셔야지 인터넷 익스플로에서는 러 절대로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넘길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 그 스마트폰에서 봤던 기능들은 대다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보시면 돼요 네. 쭉 내용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요 내용들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360도 이미지와 동영상을 등록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해 네. 됐나요? 네. 그러니까 360도 영상을 찍어서 블로그에도 등록하면 블로그에서 360도 보여요 블로그에서 네. 블로그에서 이해 되시죠 그죠? 네. 이게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돼요. 네. 조금 넘길게요. 네.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아, PC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구나를 정리해서 넣어놓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479페이지 넘어가서요. 480페이지는 별표를 한 1000번 해두시면 돼요. 별표 1000번.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 블로그의 가장 큰 핵심. 상위 노출 어떻게 하면 되는가의 가장 큰 핵심. 자, 이 4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검색 엔진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이해 되시겠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이 기준을 가지고 네이버가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 글을 근데 그게 제일 먼저 2012년도에는 리브라 라고 하는 로직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45일 동안 매일 글을 쓰고 댓글이나 스크랩스가 많으면 상위 노출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45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46일째부터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마케팅 업자들이 블로그를 팔아먹었죠. 200만원씩 주고. 그래서 많이 샀어요. 중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사가지고. 그러면 그 업자들은 45일 동안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막 글을 생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요 계속 생산을 시켜서 매일매일 글을 쓰게 만든 다음에, 근데 아무 글이나 상관없었어 아무 글이나. 그러니까 45일 동안 쓰면은 그냥 46일째부터는 그냥 1등 노출이 되는 거예요. 상위 노출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됐던 게 리브라라는 로직이에요 리브라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최근까지 이 리브라하고 소나를 두 개를 제일 많이 썼어요. 소나는 뭐냐면 유사문서 찾는 게 유사문서, 똑같은 문서.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 글을 보고 뺏기면 안될거아니에 그렇죠? 그러면 소나라고 하는 엔진이 어떻게했냐그러면 똑같은 글이 80%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쓴 글을 원본 글로 인지하고요. 나중에 쓴 글을 어떻게 해요? 복제본으로 인지해가지고 원본만 노출을 시켜주고요. 두 번째 쓴 글부터는 노출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그게 소나라는 엔진이에요. 자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머리가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식당인데요. 식당인데요. 어, 경쟁 식당이 두 개가 똑같은 업종의 식당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둘다 김밥집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김밥집은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놈의 김밥집에서는 포스팅을 하는데 둘다 포스팅을 해 블로그를요. 근데 항상 얘가 1등인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항상 2등인 거야. 미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마케팅 업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요. 자, 내가 내 글이 1등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글이 자꾸 1등을 해가 나는 힘들어 미치겠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마케팅 업자가 하루만에 이 글을 1등을 시켜줬어요. 그 1등을 하게 만든 방식이 뭐냐 보면 그게 어, 검색 엔진의 그 루틴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소나는 소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버라는 45일 동안 하는 거지만은 글을 쓰는 거지만 소나는 유사 문서 똑같은 글이 있죠. 똑같은 글이 있잖아요. 똑같은 글이 있는 데 먼저 쓴 글을 몰라준다고요. 원본 글로 인정을 하고 나중에 쓴 글을 원본 글로 인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업체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포스팅을, 이제 자기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할거 아니에요? 포스팅 하는데, 오늘, 이해되시겠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포스팅 하는데 내용은 몇자안 써. 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김밥집이 글이 올라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김밥집이 글이 올라온 것 동시에 그 통째로 복사해가지고 자기 블로그 포스팅 글을 쓴게 있잖아요. 어쨌쓴 거. 어. 붙여넣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둘다 똑같이 저장했어. 그러면, 소나가 딱 인식했는데, 어, 뭐야? 얘가 하루도 빠르잖아요. 얘 글은 뭐한 거예요? 예. 먼저 노출을 시켜주고, 얘 글은 노출이 안 되게 되버렸죠 그럼 이제 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죠. 어쨌든 얘는 노출이 되잖아요. 어쨌든 얘는 노출이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이 똑같은 글을 50군데 불러가에다 동시에 복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면 어 뭐야 이거 광고성글이네 네이버는 그러면 광고성글 자체를 노출 도안시켜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1등 쓰는 글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이 로직을 이해하게 되면 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 이 리브라하고 소나 같은 방식을 이용했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네이버가 새로운 로직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어요. 아무 글이나 45일 글을 쓰면 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죠. 만약에 윤 교수님이 파워블로거야. 우리 최 목사님께서 지금 막 글을 쓰는 사람이야. 근데 윤 교수님은 이렇게 쓴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 제가, 거기, 그 김치를 담가야 되는데, 김치를 잘 담가는 법을 보고, 그 김치를 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김치 잘 담가는 방법 해가지고, 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온것 쫙, 내가 잘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둘다 똑같이 글을 썼는데, 검색은 누구게 되냐, 그러면, 윤 교수님께 되는 거예요. 예, 파워블로그니 기존에 그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검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치 잘담는걸 검색했을 때 김치 잘담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건데 윤 교수님은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색하는 사람은 누구를 욕하겠어요? 네이버를 욕하죠 즉 과거에는 어 과거에는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중요했거든요 양을 늘리는 구조로 네이버가 갔다가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질을 중심으로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C랭크라고요 질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냐 그러면 이제 똑같은 그렇게 두 개의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지금부터는요 윤교수님께 검색이 안되고 최목사님께 최 검색이 된다고 지금은요 지금은 그게 C랭크의 핵심이에요 시랭크 핵심.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던 이해되시겠어요? 과거부터 블록을 해왔던 컨텐츠의 내용이 좋으면은요 네이버는 상위 노출을 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컨텐츠 내용의 중요도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또 뭐가 중요한지 따져야 되겠지만은 어쨌 기본 핵심은 그거라고요. 즉 컨텐츠를 잘만 만들어내고 품질이 좋게 만들어내면 한 개만 글을 썼더라도 상위 노출을 시켜 줄게 하는 게 c 랭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에 그러면 뭐가 컨텐츠 좋냐? 전문성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만약윤 교수님이 영어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하죠. 그럼 누군가 영어 검색할 때딱 나오게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윤 교수님이 갑자기 맛집 투어를 시작하기 시작했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과거에는요, 둘다상인 노출이 되셨어요. 지금 어떤다고요? 둘다안 시켜준다고. 요 여기가 영어 블로그면 영어 관련되 있는 포스팅 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안에 정보들도 영어 관련된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 포스트, 이 블로그가 상당히 좋은 블로그구나라고 판단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고요. 그게 c 랭크라는주 핵심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검색하기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근데 어 이게 그러면 어떻게 좋은 글이냐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좋은 글이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글을 보겠죠. 그리고 좋아요 막 눌러주겠죠? 네. 댓글 막 달아줄 거 아니에요. 좋은 글이면. 나쁜 글이면 보다가 안 보고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이해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C랭크를 딱 만들고 나니까 또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한 거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그러면 추종자들, 즉말냐 그러면 저처럼 저는 추종자가 없으니까 저처럼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걸 운영하거나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러면 카페에서 글을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블로그 글을 썼으니까 보러 오세요 하는 순간 카페에 있는 만 명이든 이만 명이든 1만 명이든 버튼 타눌러가누루 들어와서 내용도 안봐 그런 분들은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더니 그러니까 뭐, 무조건 좋다 그러는 거야 무조건 좋아요 눌러줘버리는 거죠 출중자들은요그거 어떻게 해요? 내용은 보지도 않고 좋아요돼버리니까 어떻게 그 글이 상글이돼버리는 거예요 초반에 그게 많이 되다 보게 되니까 네이버 입장도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진짜로 좋은 글이상위노출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종자가 많은 사람들 글이 노출되 버리잖아요 그래서 만든게 다이아 라는거예요 다이아 이 다이아가 그거를 검색해 가지고 어, 내용 이제 한마디 얘기하면 그렇게 카페나 넘어와서 그죠 그렇게 넘어와서 글을 포스팅해주고 올려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진짜 좋은 글 이상을 판단해서 노출시켜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게 다이아 라고 하는 진이라는거죠 지금은 C랭크라고 하는 거랑 다이아라 렌즈는 이두 개를 이용해서 상해 노출시켜줍니다 즉 뭐냐면 딱 결론은 한 가지 좋은 포스팅 내용을 꾸준히 써라 그러면 상해 노출시켜 줄게 그리고 광고 해도 돼 부동산 중개하신 분들은 매물 광고해도 상해 노출 된다고요 대신에 물건 얼마짜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중간에 그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 주면 돼요 지금요 여러분 검색하면은요, 매물 광고 다 나온다니까, 지금요? 과거에는 광고 그러면 아예 네이버에 막아버렸거든. 요 지금은 다 나온다고. 왜? 그 매물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컨텐츠 내용이 중요해졌다고. 컨텐츠 내용. 그 컨텐츠 내용만 잘 채우면 성형외과 광고를 상관없어요. 성형외과 광고하는데 눈 하는데 얼마고, 주의점은 뭐고, 이걸 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고, 알레르기, 이런 내용 다 적혀있잖아요. 1등, 1등으로 노출된다고, 1등으로. 요 캐시랭크 핵심이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별표 100개를 친 다음에 잘 보관해서 읽으시면 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거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이게 뭐냐면 지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블로그를 강의하는 블로그 강사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요 블로그만 전문으로 강의하는 블로그 전문 강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번 찾아보세요. 블로그만 전문으로 강사, 강의하는 강사가 얼마나 되는지 요 없어요. 왜냐, 그러면. 과거에 C랭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C랭크가 나오기 전에는 네이버가, 네이버가 지금 제 블로그가 저 품질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블로그가 지금 잘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을 지속했는데 이게 잘 노출이 될까요? 검사가 질문하면 그냥 열심히 하시면 잘될 거예요. 답을 안 해줬다고요. 그니까, 러 강사들이 자기가 해보니까 잘 되거든. 이 방식으로 하면 돼 하면 강의 한 거예요. 그러면서 블로그 강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였어요. 근데, 2015년도부터 네이버가 네이버 공식 블로그란걸 만들면서요. 만들면서 거기다 답변을 다 해줘. 이런 거예요. 사진에 한장 있는데 이 사진이 나도 쓰고 상대방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니까 러 유사문서에 걸리나요? 질문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답변해죠이 사진 한 장을 동시에 두 사람이 쓴다 그래가지고 유사 문서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걸리는 안 걸리는 내용은 사진 한 장을 동시에 왜 단체 사진 쓸수 있으니까 사진을 썼는데 서로 내용이 다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썼는데 서로 같은 내용을 쓰고 있으면 유사 문서에 걸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되죠. 사진을 내가 등록하는데 용량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어떤 사진이 검색이 잘 되나요? 네. 용량이 큰 사진이 검색이 잘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하면 하나하나 답변 다 해주는데, 그냥. 네이버에서요. 그래버리니까 강사할게 없어요. 맞잖아요. 답변 다 해주는데, 그게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답변 쫙다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페이지 분량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1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여기 교재는 아마 안 담았을 것 같은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블로그만 전문 강의할 때는 읽어보라고 제가 담아주는데, 담아주는데, 어, 읽어보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한 게요네 페이지에 지금 보이는. 이거를 제가 유, 그 블러, 네이버 블로그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싹 정리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요. 우리 권양형 보시면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는 엄청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은 어, 상위 노출이 될수 있다라는 로직 형태의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저품제 탈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블로그 글 삭제라는 부분 혹시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 글 삭제 그래가지고 보이죠? 블러가 글을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삭제하거나 소정하게 되면 검사 랭킹이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글을 삭제하는 게 과거에는 안 좋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삭제하면, 즉 나쁜 글을 삭제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밑에 보시면 스팸문서 판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달에 두번한 달에 12일하고 27일 날두번 네이버가 네이버가 본인의 블로그를 판정해가지고 좋은 블로그인지 나쁜 블로그인지를 두번 판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두 번에서 질수가 왔다리 갔다 하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갑자기 내가 쓴 글이 어느 시점부터 안 나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그게 12일 날 전인지 27일 날 전인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5일쯤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2일 날 전에 썼던 글들 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상한 글이나 잘못된 글이 있으면 그걸 치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상복귀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해되시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는 일일이 내가 강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한다고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는. 지금, 지금 이거 글자 한다 한자 한자가 제가 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답변한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체크리스트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어, 이, 체크리스트 하나만 보더라도요,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다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기 노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이버에서 지네들이 이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상의 노출이 게 준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억지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하면, 네이버가 싫어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이버가 올리라고 하는 방식대로 써줘야 그죠? 그래야 상위노출일 거에요 그게 이 방식들에요, 이이 방식. 그래서 이네 페이지를 잘 보시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상위노출하는 방법들이 될 거예요. 혹시 잘 모르시는 게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하게도 답변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알고리즘하고 네이버가 생각하는 좋은 문서, 나쁜 문서들의 차이점 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넘길게요. 넘기고. 그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까 싶어 가지고 크게 한 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안, 안 보일까 싶어서요. 네, 넘길게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답변한 내용들이에요. 그걸 제가 캡처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제가 정리를 안 했냐 그러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 생각보다 이 내용 질문이 많아요. 뭐냐면 글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는 있많거든요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된다고 여러분요. 그리고 글 계속 수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글한번 쓰면 포스팅 한거 수정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오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아무리 해도 된다 얘기해도 해도 된다 얘기해도 다들 불안한 거야 그 증거를 집어넣는 게 증거 네이버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어, 수정해도 전혀 문제없다 오히려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보다 제대로 된 글을 해주는 게 훨씬 낫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이거 꼭 읽어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자, 쭉 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이버 공식 블로그 주소가 아래쪽에 있는 이 주소예요. https.blogpeople.blog.me 라고 되어 있는 데가 네이버 공식 블로그니까 지금 왜, 이걸 왜 적어놨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지름답들이 올라오고 나올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수업 끝나면 그걸로 끝인 거야. 많은 분들이 착깐하는게 과거에 배웠던 게 그대로 유지되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로직도 지금 또 바뀌어 가지고 제가 지금 다음번 강의할 때는요 새로 바뀐 로직으로 좀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로테이션 수업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블로그는 대신 데, 유튜브는 그렇게 공부할 데가 없지만은 블로그는 여기 있잖아요 공식 블로그에 가면 변경되는 사항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여기 들어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넘어갈게요. 어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쭉쭉 읽어보셔 블로그 할때 이렇게 뭐 어, 카테고리 하나 이런 거 하나 써서 만들어서 하라는 취지로 설명드린 거고요. 좀 넘길게요. 네, 쭉 넘길게요. 파워 블로그 제도가 2016년 4월 14일날 발표를 했죠. 2014년부터, 2014년도를 마지막으로 파워블로그라는 제도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블로그 메뉴에 가시면, 파워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어디보여요, 연 네. 예, 그죠? 블로그 메뉴에 가시면, 이제 파워블로그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파워블로그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네이버에서는 뭐, 이달의 블로그라는 걸 운영합니다. 매달매달 매달 하는 블로거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블로그를 이제 상위 노출할 때 참고해야 되는 블로그가 어디라고요? 이달의 블로그라고요. 이달의 블로그를 보시고, 그런 식으로 포스팅을 해야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할 때는 참고해야 되는 블로그가 이달의 블로그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넘어갈게요. 네. 나머지는 그냥 쭉, 그냥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더 깊게 블로그 수업할 때 제가 해 놓은 건데 교재는 그냥 넣어놨어요. 왜냐러면 블로그 관리할 때 많이 필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이 관리를 잘못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현놓 건데 한번 참고만 하세요 되거든요. 이쪽에서 네. 이렇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수정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쭉 해서 인지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다넘길게 쭉쭉쭉 넘길게 여러분. 쭉쭉 넘길게요. 쭉 넘겨서 음. 512페이지 잠깐 가보실래요? 512페이지 요거는 살짝 얘기하고 가야 돼서 뭐냐면 내가 기존의 블로그를 운영하던 분들 이 있죠? 기존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내 블로그가 저품질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테스트하는 방법 뭐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를 지금 제가 여기 제가 에드윌에서 수업하는 내용 있죠? 포스팅 했죠? 그럼 이거를 통째로 복사하는거예요이거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통째로 복사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여기서 붙여넣기 하면 이해되시겠어요? 제목이 그대로 들어왔죠? 이 상태로 돋보기 딱 누르면요 은 돋보기 딱 누르면 여기 상단에 내 글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 글이 나오면 정상적인 블로그예요 근데 본인 블로그가 저품질이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내 글이 나오지 않고요 내글 대신에 다른 사람 글이 내, 위에 올라가고 내 글은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나처럼 이렇게 제목을 적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째로 제목을 복사했을 때는요. 내 글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내 글이 안 나오잖아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블록이란 얘기예요. 이게 첫번째 방법이에요 두번째는요 두번째 잘 보세요 여기 앞에다 쌍따옴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뒤에 있죠 제일 뒤에 가서 쌍따옴표 앞뒤로 다옴표를 두개로 붙여요 이해됐나요 이게 점점 두개를 양쪽으로 붙이는거예요그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내글만 네 나와요 내글만 네 다른사람 글은 안나와요 보이세요 내글만 네 나와요 다른사람 글은 안나오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쌍따옴표를 붙였는데 내 글이 안나와 그러면 본인 블로그는요 미노출 블로그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글을 쓰더라도 네이버에서 노출이 안되는거예요 그런 블로그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수업중에 많이 나와요 수업 한번 해보면 그럼 자기도 자기 블로그가 지금 정상적인지 모르는 상태도 그냥 무지 많다니까요, 여러분요? 딱 테스트,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목을 복사해서 붙여넣었을 때, 내네 글이 첫 번째 글이 나오는가, 쌍꺼풀 넣었을 때, 둘다첫 번째 나오는가, 그러면 정상적인 블로그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본인 블로그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자. 깜깜 표치고 그럼 내 블로그가 이제 정상적인 블로그인줄 알았어. 그러면 내 블로그가 상당히 좀 괜찮은 블로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좀어 하이 블로그인지를 좀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에서 이렇게 강남역 에듀 아카데미만 이 키워드가 하나 둘셋넷 다섯 만죠 여기서 제가 어, 부동산 IT 마스터 과정 강의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그러면, 에드윌, IT, 마스터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단어를 쓴거예 IT 마스터 과정 그냥? 에드윌 마스터 과정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두개 단어를 썼어. 두개 단어로 검색하는 거예요, 두 단어로. 두 단어로 검색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1등으로 또 나왔, 1등으로 제게 안 나왔네? 그 누군가 지금 다른 사람이 1등으로 나왔죠? 그죠? 그리고 쭉 검색해 볼게요. 제 거는 지금 현재 한, 하나, 둘, 셋, 한 4등으로 나왔는데, 4등요? 그럼 5등 이내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블럭을 한 얘기예요, 여러분. 단어 두 개를 썼는데, 한 5등 이내 나오잖아요. 괜찮은 블럭을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저 키워드가 나누면 많을수록 내 것밖에 없으니까 나만 나오는데,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다른 사람이 경쟁하게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작게 했을 때내개 상단에 나오면 좋은 블럭은 거고요. 몇개 하단에 밀리면 밀리면 밀릴수록 경쟁력이 약한 블로그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요내용이 여러분. 블로그를 점하는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어, 최적화 저품질 블로그라 있는가 해서 이게 또 네이버에서 답변한 건데, 네이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얘기를 해놓고,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설명해놨어요. 웃겨 어쨌든 그리고 설명이 돼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쭉 설명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신에 미노출 블로그 있죠 여러분 미노출 블로그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미노출 블로그는 네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즉 노출이 아예 안 되는 블로그가 네이버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요지네들이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정, 자기 블로그 점검 해보셔야 돼요 모르신 분들 너무 많아 보신 분들. 자기 집 블로그가 제대로 영는지 모르신 분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꼭 제가 있다고 해제 네이버에 답변하잖아요. 있어요. 민호철 블로그 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2015년도 이전에 리브라나 쏘놨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글을 많이 썼어요. 이런 형식으로요. 방법은 이렇게 쌍옴표 그죠? 네, 쌍옴표 넣으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 제목 복사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라 거.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네. 설명드린 내용이 해되셨죠예 그러면 네. 응. 키워드 추출 도구는 이건 이제 아까 네이버 광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이버 광고에서 하는 건데 참고하세요 그냥 여기서 어, 키워드 추출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설명드리기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교재를 교재를 대체할게요 그냥 한번 볼게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어이 끝났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키워드까지는 제가 뭐 설명 을다못 드렸지만 끝났네 그죠? 아까 말씀드린 아이 풀라옵니다. <웃음> 네, 그래서 전체 쭉 이제 해가지고 교재까지 싹다봐드렸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좀 급하게 넘어간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교재 보시면 웬만한 건다 따라하실 수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교재가 어,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신경써서 잘 만들어놓은 거라. 요즘은 천천히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받고 혼자서 따라 하시는데 디자인하고 도 엄청난 노력에 들어가는 요입니다 그래서 잘 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가지고 이제, 어, 다 봐드렸네요. 혹시 여기까지 한 가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아까 한 블로그에서 한 말하자면은 주제로만 하는 게 뭔가 이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네, 합니다. 블로그에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한 블로그에는 한 주제로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이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 하다게 좋은가, 이런 건데, 기존에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 관련된 블로그다 그면 경제 관련된 얘기가 다양하게 들어있으면 돼요. 만약에 종교 관련된 블로그다 면 종교 관련된 이야기가 다들어있는데 종교 관련된 건 생뚱맞게 다르게 맛집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그것도, 음, 음. 네 이야기도 네, 있고 유튜브에서 지금 세 가지로 그걸 섹션을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여러 가지 섹션을 나눠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비율이 주 비율이 한 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비율이 한 20%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양성이 없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교재도 보시면 주제가 틀려도 괜찮은가요라고 해서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본인의 메인 주제는 기준을 잡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주제를 한 80% 정도는 유지하시고 를 나머지 주제를 썩는 건큰 문제는 안 되는데 메인 주제가 틀어져 버리고요 메인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그 블로그는 네이버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뭔 주제인지 그죠? 가능하면 주제 하나는 기준을 잡고 추가로 조금씩 집어넣는 건 상관이 없, 없는데 주제가 너무 많이 섞여버리면 문제가 좀될수 있어요 썩여버리면다 다들 짐을 빨리 싸고 있는 관계로 끝내야 되겠는 요죠 <웃음> 자, 어쨌든, 10주 동안, 아, 12주죠, 그죠? 어, 12주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어, 우리 온라인 마케팅 과정에서 우리가 블로그 죠 유튜브, 그 다음에 요두 가지 중점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제 작은 바람이고, 어쨌든,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어, 또만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